안녕하세요.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. 어, 지금 간밤에 그 미국 시장이 금요일장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은행주, 은행 관련해서 아직도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, 우리 시장도 에코프로 관련해서 뭐 악재 뉴스가 뭐 터졌기 때문에 2차 전지 흐름이 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어,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에 반해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바이오주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전 시간에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바이오 관련주는 이제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. 뭐한 대략 60개에서 한 70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어, 상승률이 오늘 좋았던 종목만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코스피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아직 부동의 1위죠. 366조입니다. 어, 이 시가총액은 366조고 이 현재가는 이제 6만원대를 어, 다시 이제 돌파를 해서 6만원대를 이제 안착하면서 갈지 어, 이 궁금한 종목이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3위죠 그래서 반도체가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61조 두 번째 LG엔솔이 시총 2위 기업입니다 어, 어 하락을 했죠 거의 4% 가까이 어, 시가총액은 129조 그 다음이 바로 이 바이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이 57조로 어 지금 시가총액 4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1위가 반도체고 또어 주식시장에서 2위는 2차전지입니다 3위가 바이오로직이죠 바이오죠 그래서 어 그동안 2차전지가 쭉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또 지금은 이제 너무 과한 수준까지 좀 올라간 수준 어 그런 흐름을 좀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라 보이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습니다. 뭐 2년 이상을 어 주장창 하락만 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돈의 흐름이라는 게어싼걸 사서 높이 상승했을 때 팔아야 차익이 가장 크게 나오겠죠. 많이 오른 놈이 더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지금 LG 같은 경우 또 2차전지가 꺾이면 다시 또 얘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을 통해서 한번 제약주들을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아스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빈살만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아스타가 상한가를 갖고 뭐 시청이 상당히 작죠 그리고 IQ i q 어가 22% 상승을 했습니다. 부츠는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또 대표적인 제약주죠. 코스타, 셀트리온 제약이 18%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제약주, 바이오주 한번 더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이오 관연주 주가를 보시면 미코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12%. 시가총액은 946억. 그래서 아주 낮은 시총에 있던 종목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.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실적이 안 찍히죠 이 적자 기업이 태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가 퍼 9배 수준 서린이 11배 또 일신이가 17배 그래서 요런 기업이 좀어 낮은 수준의 퍼를 가지고 있고 평균 pbr 은 2배 수준입니다 이 바이오 관련 주 평균 pbr 이 2배 때 있는 수준이고 지금 뭐 abl 얘가 12배 또 피프리가 10배 수준, 뭐이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았던 종목들, 뭐 상승률이 5% 이상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여기에 있는 종목을 어, 뭐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고, 앞으로 이 바이오주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바이오주 관련된 차트를 한번 보시면, 미코 같은 경우 지금 2만원대에서 3천원대까지 이게 나락으로 떨어졌었죠. 그래서 낙폭이 컸던 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반등이 큰폭의 반등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서림바이오 어 지금 19,000원대에서 11,000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죠. 지금 보시면 11,000원대가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대죠. 우리바이오 어 얘도 지금 2,800원대에서 거의 뭐 추락하지 않고 좀잘좀 뭐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우리바이오 일신 바이오 어 그래서 오늘은 어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. 어 2차 전지가 어 흐름이 좀안 좋게 흘러가고 반도체가 좋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움직임 어 한번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.